육바람이 없는 데는 없어요. 모든 곳에. 똑같아요. 여러분 나 자녀가 게임만 하고 놀아서 야! 좀 사랑해. 의미 있게 살아. 게임만 하면 쓰겠냐. 엄마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끝없이 아이템 남들한테 주면서 보시해가면서 게임 룰 지켜가면서 전료도 지금 인욕 참아 가면서 정진 지금 몇 시간째 잠 안자고 지금 며칠째 새고 있습니다. 선정, 그래도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. 지혜, 끝없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이거 레벨업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라고 했을 때 음, 육바람일 하는구나 라고 하실래요? 아니면 우주 모든 곳에 육바람일 없는 곳이 없어요. 그러니까 작은 귀퉁이 잡거나 육바람일 다 했다고 하면 안 돼요. 거기에 육바람일 있는 것도 맞아요. 그러니까 염불 연불 어떤 연불 선하는 분은 요 연불에 육바람일 다 있다고 그래요. 아미타불 안에 보시가 있고 지게가 있고 인욕이 있다. 그면이 양반은 육바람을 사실 안 하고 아미타불만 계속 집에서 외겠다는 거잖아요. 이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죠. 거기에 육바람이 들어있다는 말은 맞는데요. 그러니까 나 육바람을 다 했다는 건안 맞아요. 요 감각이 지금 여기서 안 생긴다는 거예요. 아공복공만 닦아가지고. 법공 벗공, 법공은 맞는데 법공의 낮은 단계라는 거 법공의 높은 단계는요 마음법을 내가 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법공의 극치를 구공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부르는 거예요 육바라미를 잘쓸수 있는 공 공은 공인데 육바라미를 펼쳐내는 육바라미를 갖추고 다니는 공에서 갖출 굿자 써서 구공까지 가셔야 일지보살이 돼요 그래서 일지 아래에요 다 이게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나 상태만 있으면서 살면요. 아라한도 신통이 나요. 사실 숲에 있어도 호랑이도 피해 다니고 뱀도 피해 다니고 합니다. 이런 사람들한테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뭔가 도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확철대우만 해도 숲에서 확철대오 진짜 하신 분들은요. 그 마음 상태를 계속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참나랑 함께 있죠. 참나랑 함께 있으면 무조건 신통이 나요. 뭐 작은 신통이라도 나게 돼 있어요. 그런 분들 돌아가시면 절의 빛이라도 나게 돼 있어요. 분명히 왜 우주는 참나에게 공들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보응을 해줍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. 근데 그 보응을 보고 도인 맞았네 하고 진짜 도인 생불이셨네. 이렇게 되면 또 오판에 빠져 육바람을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 뒤로. 그래서 지금 화두선 나오고 한 뒤로 육바람을 하는 이큰 도인들이 끊겨버렸어요. 다들 뭐해요? 절에 가서 견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. 그러면 소승으로 다시 소승으로 돌아갔잖아요. 그게 제가 확철되오 이런 얘기하는데 참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입니다. 경계해야 되는 수행법이에요. 고단계에 그 머무는 수행법들은. 이해 못 해서가 아니라, 저도 그 상태에 있어 봤지만, 거기 그렇게 오래 계시면 안 돼요. 하나의 체험으로 닫고, 그렇다면 이제 또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. 이 공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가, 공은 나더러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가 찾아내요. 그게 구공이에요. 공에 뭐가 갖춰져 있는가.